자막을 참고하세요 보안카메라의 안전도움이입니다 오늘은 현관점 현관문 카메라 그리고 모니터로 보는 것까지 실시간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현관문에 이렇게 외시경 렌즈가 있습니다 없는 경우에는 약 12mm 12에서 13mm 정도 됩니다. 이걸 직접 장착해서 현관문에 이렇게 부착을 하시는 건데 외국 같은 경우는 현관문짝에 이렇게 직접 카메라를 부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럼 카메라를 한번 직접 현관문 쪽에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물을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 액정이 있고요. 액정 뒷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저희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물 건너 온 거라 이거 제가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청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직접 구매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카메라 렌즈가 있죠 렌즈 부분을 일단 탈착을 하시고 업자분이나 열쇠 하시는 분들이나 cctv 업자분들이 간혹 질문을 하시는데 이걸 다 구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쪽이 내부가 되겠고 외부가 이렇게 장착이 되겠죠 이렇게 장착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외부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들어갔고 이 부분을 직접 빼보면 이렇게 되겠죠 높이 약 4.5 오피 정도 됩니다. 약 4.5 5cm. 약 4.5, 5cm 정도 깊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고급 현관문은 7cm까지 있습니다. 보통 현관문은 4.5, 5cm, 마지막 카바를 잡아줍니다. 뒤쪽 렌즈 나온 홀더 커버 앞놈 이겠죠 이렇게 돼있으면 여기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설치 전에 배터리를 미리 넣을까요? 나중에 넣읍시다. 그래서 이것을 이 홈에 끼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밑부분이 끼면 안되니까 이렇게 약간에서 접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꺾이면 안되겠죠? 완전히 꺾이면, 필름이 꺾이면 이게 전원 쇼트가 나니까 안되겠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외부, 내부 모니터로 확인하고 그럼 전원 배터리를 직접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내에서 이쪽도 배터리를 넣었습니다. 이거를 씌우고 이 부분에 렌즈가 기스가 나면 안되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히 해야 되겠죠. 지금 조립을 간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배터리 커버를 씌우고 있습니다. 조명때문에 좀 어두워보이는데 지금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화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고 이렇게 밖에 화면을 봅니다. 지금 사무실 조명이 너무 밝아서 반사가 되어서 반사돼서 덜 보이는데요? 이렇게 손이 보이죠? 이런 카메라가 지금 외국에서는 현관문짝에 직접 이렇게 설치하는게 대다수입니다. 하나하나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다양해서 이것은 모두 다 소비자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영상을 보고 장단점을 확인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셔도 되겠네요. 참고로 저희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렌즈가 일반 저가의 렌즈가 아니라 고급차 포먼 카메라 렌즈를 직접 이 부분에 꽂고 그리고 개선작업을 깔끔하게 해서 녹화기를 직접 거실이나 안방에 놓고 스마트폰도 직접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안카메라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1800-1184입니다. 대표전화 1800-1184번으로 전화하시면 홈페이지는 suncctv.co.kr 쇼핑몰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시경카메라 그 현관문 바깥쪽에 지금 이 카메라 문에서 이렇게 보이겠죠. 카메라 이 부분이 보이게 되겠죠. 카메라가 이곳에 있겠고 내부에는 이 모니터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선 연결을 깔끔하게 거실이나 또는 큰 방이나 작은 방으로 연결 직접 인터넷에 연결하셔서 스마트폰으로 볼수 있는 부분은 저희 쇼핑몰 사이트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까지는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제품을 구독자분들 위해 시연을 해드렸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